비주얼 뚝뚝 떨어집니다 빨간 소스 안녕하세요 맛있는 안주 즐거운 혼수를 리뷰하는 궁금한 k 입니다 오늘은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불닭볶음 다들 한 번씩 드셔보셨죠? 불닭볶음면이 최근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가지고 다양한 제품군에 이렇게 또 맛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갔었는데 처음 봤어요 불닭만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와 엄청 크죠 1.3kg인데 한 7,9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요 인터넷에서는 7,000원에 택배 별도 보통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냥 마트 가서 사시는 게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이득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는 에어프라이어와 프라이팬에 각각 주어가지고 한 번씩 비교해서 먹어보고요 만두 음식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술이 좀잘 어울릴까 생각하다가 저는 소맥 귀여운 소맥한 잔을 먹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딱 소주 한병 들어가는 잔인데 이 소주가 딱 반병 짜리예요 반병 소주라서 1대1 비율의 소맥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바로 조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적당량의 불닭만두를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해 줍니다 저는 200도 20분에 조리를 해주었고요 후라이팬에는 기름을 잘 둘러주고 15분 정도 바싹 익혀주면 됩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네, 에어프라이어에 한 20분 돌려주고요 후라이팬은 한 15분 정도 조리해주니까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교자만두가 만들어졌네요. 저는 좀 왕만두인 줄 알았는데 왕만두는 아니고 교자만두로 불닭볶음 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육즙이 그만큼 많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조리를 해주면 육즙이 팍팍 터져 나오는 게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이렇게 매운맛은 확 안올라오는 것 같아요 겁없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뭔가 좀 애매한 맛인데요 그냥 뭐 일반 김치만두 같기도 하고요 살짝 끝맛이 매콤한 맛이 올라오긴 올라와요 그렇다고 어? 이게 내가 먹던 불닭볶음맛인가? 라는 의문점도 좀 생깁니다 제가 방금 먹어본 만두는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해준 를 만두고요 이게 바로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해준 를 만두 비주얼 기억하세요 한 에어프라이어는 이런 비주얼을 만들어 준다 역시 후라이팬은 살짝 이렇게 태워 먹어야죠 또 바삭바삭하게 구워져야 더 맛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고 다시 먹어서 그런진 몰라도 에어프라이어에 조리를 해줬던 것보다 후라이팬 기름을 둘러서 조리를 해준 게 조금 더 만두 맛도 올라오고 불닭맛 자체가 더 많이 느껴져요 불닭볶음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라이팬에 조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소맥 제조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황금 비율 만들어 줬고요 바로 한잔 가겠습니다 한잔하시죠 짠짠 바로 한번 또 에어프라이어에 조리를 해준 거는 왠지 모르게 좀덜 매운맛이 나요 매운맛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에어프라이어에 조리를 해주면은 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하게 먹기 위해서 불닭소스 오늘 척 계십니다 불닭소스를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한 만두에 묻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운맛이 굉장할 것 같아요 어우 주얼 뚝뚝 떨어집니다 빨간 아! 아. 오 불닭소스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파보리 만두 자체가 안 매워도 이 소스 자체가 맵다보니까 확 올라오네요 짠짠 한번 가고 먹어보겠습니다 한잔하시죠 짠짠 에이야, 정말 매우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만두는 거의 다 먹었으니까 제 꿀팁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만두 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 맛있는 그리고 입안이 풍성해지는 안주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하여 만두 부침전인데요 만두를 조금 더 부서줘서 부침개로 만들면 진짜 부침개인지 아니면 만두전인지 잘 모르거든요 저는 살짝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두를 그냥 거의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부침개를 만들어 줬고요 굉장히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를 파 송송 썰어줍니다 양파 또한 양파 송송 썰어줍니다 잘 잘라준 양파와 파를 한 그릇에 모아 담아주고요 잘 익은 만두 혹은 해동시킨 만두를 잘게 잘라주어 역시나 같은 그릇에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계란을 하나 딱 깨뜨려서 넣어주고 잘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잘 섞인 반죽을 달궈진 프라이팬에 펴주어 익혀주면 요리는 끝이나요 그리고 접시에 이렇게 이쁘게 담아주면 먹음직스러운 만두 부침전이 만들어집니다 먹음직스럽나요 저는 지금 너무 군침이 도는데요 사실 조금 실망했어요 만두 자체에서는 불닭 맛이 심하게 난다거나 아니면 만두가 정말 맛있다거나 그런 게아니라서이 만두 부침은 그래도 양파도 넣고 파도 넣어서 조금 더 식감을 살리고 입안이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안주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계란 옷을 입힌 만두랑 양파, 파를 한번에 먹어볼게요 음, 파의 아삭함과 양파의 달콤함이 느껴지면서 또 만두를 큼직하게 썰었으니까 식감이 굉장히 살아나고요 불닭 맛이 거의 느껴지진 않아요 그 부분은 역시나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네요 한잔더 하겠습니다 한잔 하시죠 짠짠 지금 소스를 이만큼 뿌려줬는데 오히려 맛있는데요? 총평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선 불닭이라는 이름 자체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저는 먹기 전에는 매콤하지 않을까 불닭볶음면도 먹다보면 입안이 얼얼해지지만 그 맛있는 매운맛이 있잖아요 그런 맛을 기대했었는데 만두에서는 약간 그 정도의 매운맛은 아니었고요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닭 맛이 거의 안 느껴져 가지고 좀 실망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와 후라이팬에 조리를 했을 때 어떤 게더 맛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후라이팬에 조리했을 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후라이팬에 조리했을 때는 그 불닭 맛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올라왔고요. 상대적으로 에어프라이어도 뭐 바삭함은 있지만 그 육즙이 살아있는 비주얼인데 정말 비주얼에서 끝났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불닭 맛의 차이가 이 후라이팬에 조리했을 때는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에어프라이어는 요만큼 진짜 절반 맛도 안 나거든요 불닭 맛을 더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후라이팬에 조리해서 드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쫀쫀.